네, 안녕하세요. 조정입니다. 어,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식의 그런 속성 정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앞에서 잘 따라오셨다면은 저와 같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을 것이고 어, 이제 거그 페이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셨을 겁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컬럼 정보들을 더할때 여기 있는 요 플러스 정보를 예, 클릭을 해주시면은 더해진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속성 유형들을 어, 선택을 해 가지고 사용할 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텍스트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제가 형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다가 더 추가하고 싶다면은 아래 있는 이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여기다 이제 4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입력하고 이제 페이지 형식과 그 다음에 각각의 생성한 이 속성들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 배울 이 속성 정보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이 쪽에 선택한 선택과 다중 선택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. 이 선택과 다중 선택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. 태그 형식으로요.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쇼핑몰 제작 프로젝트,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구분 태그, 하나의 태그만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쇼핑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나는 뭐어따다가 태그를 적용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쇼핑몰이라고 태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은 쇼핑몰 말고 이제 다른 뭐 여기서 음 게임 홈페이지 제작 게임 홈페이지 제작 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 프로젝트 라고 만약 다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진행을 하셨다면은 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참여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게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개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은 입력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막 게임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선택을 한다고 해서 두 개가 선택을 되지는 않습니다. 하나만 선택이 돼요.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성했던 것들은 여기에 이제 표기가 됩니다. 표기가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,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 만든 것에 대한 색깔도 우선은 우선은 어 이렇게 랜덤 값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 이제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,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노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깔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색깔만 여러분들이 글씨 색깔이나 바탕색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너무나 많은 색깔들을 선택하게 하면 은 오히려 좀 이런 노션의 장점들을 뭐 훼손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요 그래서 딱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만 선택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중 선택으로 하는 것은 역시나 예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다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선택으로 속성을 바꾼다고 하더라도요 기... 기존에 만들었던 태그 형태의 단어들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쇼핑몰 제작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면 이제부터는 추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중 선택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상황 따라서 다르죠 뭐두개세개 개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, 필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만 선택을 해 가지고 좀 복잡함을 뭐 이렇게 덜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태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 사용을 하냐 여러분들이 만약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태그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태그하고 관련된 글만 보겠다 라고 해서 그 태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필터라고 하는 거나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싶을 때이 필터 이 태그라고 하는 이 속성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필터 기능 같은 걸 나중에 좀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필터들을 추가를 해서 내가 이 열에 있는 이거 바꿀게요 속성 이름을 태그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태그 그래서 열 바꾸고 나중에 이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 태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것들만 이 데이터베이스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번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과 다준 선택에 대해서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웠고요 음, 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듯이 여기에서만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여기에 있는 상세한 정보 페이지로 열고 난 뒤에 이쪽에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중 선택을 태그 형식으로 만들고 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유니크한 그러한 속성들을 적용하고 싶으면 은 다른 또요 선택 하나 할수 있는 이러한 속성 값으로 또 선택을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어에 검색에 하나의 값들만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정하셔도 예,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예,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뭐 테스트 하다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, 이거 필요한 것들은 요게 삭제를 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많이 실습을 해 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실수 있을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.